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달라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자르는 거랑 네, 그아 미용실 멘트가 제일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물어봐도 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오늘은 인기 있는 미용사 되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자료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옆에 자료를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1차원적인 입장이 아닌 2차원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3차원적으로 행동하라. 그냥 생각나는대로 바로바로 상담해 드리는 것이 아닌 고객님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고객님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나눠 봤는데요 예의, 상담,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사 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한다.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기본적인 예의인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이런 상황이 잘안 생겼었는데 마스크를 끼고 표정이 안 드러나다 보니까 인사를 해도 이제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목소리를 크게 안녕하세요 라고 고객님들한테 먼저 인사를 한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목소리를 크게 낸다는 것이 뭔가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 자신감이 또 생기는 그런 마법 같은 주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기하고 계신 고객님한테 가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먼저 건네고 자리에 안내를 하게 되면 고객님들께서도 의외로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와 주시는 경우가 100%예요 왜냐면은 하 미용실에 오면 멘트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감정을 살짝 풀어내 줄수 있는 것이 저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하고 자리 안내해 드리고 머리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도와드릴까요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뭔가 고객님한테 도와드린다는 것 자체가 고객님이 멘트를 쉽게 할수 있는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머리를 다 하고 나서 그냥 바로 계산대로 가는 것이 아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런 나만의 멘트를 만들어서 마무리 멘트까지 해주셔야지 기본적인 고객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글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먼저 매너 있는 행동을 해야 매너 있는 고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술 예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먼저 행동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알려줘라 이 말의 뜻은 뭔가의 행동으로 먼저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하는 것이 고객님이 느끼셨을 때도 안전하고 편안한 시술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커트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볼게요 고객님께서 9mm를 원하셨어요 9mm를 원하셔서 그냥 9mm 보조탭을 끼워서 그냥 냅다 미는 것보다는 9mm로 밀기 전에 고객님 9mm로 밀겠습니다 하고 미는 것은 정말로 고객님이 느끼셨을 때아이 선생님은 정말로 친절하다 라는 걸 마음속으로 더 많이 느낀답니다 염색이나 파마약을 발랐을 때도 그냥 바르고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닌 고객님 지금 이런 이런 약을 발랐고 한 3, 40분 정도 있다가 제가 다시 와서 체킹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멘트를 하는 게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요? 맨 밑에 글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모발에 어떤 걸 바르는지 어떤 과정인지 먼저 물어보는 고객은 10%이고 90%는 마음속으로 궁금해하고 혼자서 판단을 내립니다 판단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려준다면 100마디 대화보다 10마디 대화로 감동을 줄수 있다 대부분 고객님들은 그냥 폰을 보고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 각자 혼자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전문가인 미용사가 먼저 알려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두번째로 상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모든 사람들은 나의 고민을 먼저 물어봐주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 미용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내 고민을 먼저 물어봐주고 그 고민을 같이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을 더 신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용실에 방문하는 것 자체부터 머리에 대한 뭔가 고민이 있어서 찾아준 거기 때문에 그 고민을 잘 들어주는 미용사분들이 정말 인기가 많답니다. 머리를 오늘 당장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또 방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머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제일 고민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고객님들이 대답하기 쉬웠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객님들께 여쭤봤었거든요.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머릿속에 새하얘지신대요. 분명히 뭘 하러 왔긴 했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남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해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했던 게아 무슨 고민이 있어서 분명히 오셨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 멘트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머리를 다 하고 나서 마무리 하실 때도 이렇게 관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시면 정말 친절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 밑에 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나는 매일 똑같은 멘트로 지루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고객님의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한결같은 멘트로 정보를 알려주세요 세번째 마무리입니다 대부분 보통 클로징 멘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고객들은 모르는 게더 많다 그래서 마무리를 다 하고 나서 제가 커트로 예를 들어 볼게요 고객님 오늘 9mm로 밀고 뒤에는 상고로 제가 잘라드렸어요 다음에 머리 하실 때 이렇게 자르시면 더 예쁘실 것 같아요 라고 마무리를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염색으로 예를 들면은 고객님 오늘 염색 이렇게 도와드렸으니 다음에는 이렇게 염색해 보세요 라고 추천을 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클로징 멘트로 다음에도 꼭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라고 말을 해준다면 아 정말 이 미용사분은 책임감이 정말 강하다.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무조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클로징 멘트를 잘하는 사람은 늘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다음에도 또 찾아와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누가 다시 안 찾아주겠어요. 기술력은 미용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손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인기 있는 미용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신규 손님만 기다리는 미용사가 될 수가 있답니다. 마지막 글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한마디 멘트에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어때요?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당장을 생각을 한다면 길게 미용을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진심으로 지금 이 고객님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머리를 해준다면 다른 미용사들과 똑같이 미용을 하는 것이 아닌 나만의 차별화된 미용을 해드림에 있어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님들은 기술에 있어서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미용인과 일반인의 생각의 차이를 좁혀주는 미용사가 저는 최고의 미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